예, 단백질, 탄수화물, 여러가지 비타민, 무기질을 습,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 뭐한 그릇 음식으로 충분한 한 끼의 식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린 두부강정 만들기 입니다 새달에 미쳐 드시지 못하여 냉동고에 넣어두었던 두부 떡국떡으로 두부강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를 사가지고 와서 미쳐 드시지 못했을 때 냉동고에 보관해 보세요. 냉동고에 있던 카레떡도 함께 넣고 채소를 곁들이면 훌륭한 한 그릇 음식이 탄생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름진 동물성 고기 대신에 훌륭한 단백질 공무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두부를 두 개씩 묶음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 사가지고 와서 빨리 묶지 못하여 저는 냉동고에 보관하였습니다. 두부가 흐르다가 해동하면 두부의 수분은 잘 빠져서 단백질은 엉축되어 있고 그래서 강정을 했을 때는 생 두부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식감이 쫄깃합니다. 얼려뒀던 두부 한 팩을 그대로 물에 담가 해동했습니다. 한 팩은 600g 이었습니다. 냉동고에 두었던 가래떡을 두는 두툼 정도 준비했는데 정도 약 180g 이었거든요. 비닐 벗겨 물에 흡는 뒤에 두 손으로 마주 잡아서 물고 눌러서 물기를 빼줍니다. 이렇게 꽉 이렇게 마주 볶고 눌러주세요. 한 면을 4등분하고 다시 3등분하여 12소각으로 냅니다. 위생봉투에 두부를 넣고 고구마 전분이나 감자 전분을 사용합니다. 두컨실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흔들어 주셔서 전분을 넣힙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더 전분 한큰 술로 한번더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골고루 두부에 전분이 묻도록 둡니다 냉동고에 있었던 떡은 물에 담갔다가 한 2cm 크기로 도막을 냅니다 양파 입을 일개는 굵게 다지고 대파 작은 것한 대와 당근 50g도 다져줍니다 청양고추 두개도 씨를 약간 제거한 후에 다지고 부추 70g은 2cm 정도로 잘라줍니다. 팬을 달고 식용유 3큰술을 두르고 두부를 하나씩 올려 튀기듯이 구워줍니다. 한 면을 굽고 나서 뒤집어서 바른면도 구워주고 두께가 약간 있기 때문에 옆, 옆면도 구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떡도 넣어 같이 구워줍니다 이 떡은 많이 구워주면 딱딱하므로 부드럽게 만 구워주세요 두부를 구운 그 팬에 채소가 볶으면서 딸수 있으니까 식용유를 한큰술 정도 두르고 밥 마늘 한큰술로 향과 맛니다 여기에 양파 다진 것, 대파 다진 것을 넣고 볶습니다. 물기가 없으시면 물한 큰술을 이렇게 넣어서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당근 다진 것, 고추 다진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케첩을 마도 케첩 한 다섯 큰술을 넣어서 신맛이 날아가도록 볶아줍니다. 고추장 한 큰술과 간장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물엿 세 큰술로 충분히 볶아 윤기가 나도록 볶아줍니다. 다 볶아준 후에 강인 양념장을 그릇에 약간 드러냅니다. 한 컵분에 양념을 넣어 버무립니다. 다 나누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콩 두부와 떡을 버무려 살짝 볶아줍니다. 버무리듯이 약간 맛을냅니다. 마지막으로 어 맛을 봐서 양념이 부족하면 조금 넣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후추 양념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접시에 먹기 좋게 자른 두부를 깔고. 아까 드러낸 강정 양념장을 위에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고기에 두 강정을 올려 담아줍니다 통깨나 견과류가 있으면 위에 뿌려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